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은 폴딩바이크와 벨로시티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도와줄겁니다. 소개할게요. 제 폴딩바이크인 버디입니다. 상체 스펙은 21년식 3세대 스탠다드이고 컬러는 카키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런 버디같은 폴딩바이크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은 동양권 국가답게 폴딩바이크가 꽤나 잘 팔리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개러지 문화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무튼 한때는 그렇다보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브랜드들이 유통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기는 지나갔고요. 굵직한 브랜드들만 남았습니다. 버디, 턴, 몰튼, 스트라이다, 브롱톤 뭐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퀄리티와 보급이 가장 잘 보장되는 3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버디, 프롬톤, 턴이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3대 폴딩 바이크라고 합니다. 일반 자전거는 뭐 주행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폴딩 자전거는 주행은 물론이고 이 폴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다라는 것이 더더욱 더 더욱더 어렵습니다. 작게 접히면서도 주행 성능을 같이 챙겨간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달리면서 가장 작게 접히는 자전거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끊이지 않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자전거는 없습니다. 결국엔 주행과 폴딩 이두 개의 요소 중에서 어디에 타협점을 놓느냐가 포지션을 결정시켜됩니다. 그러다보니 주행 성능이 좋으면 폴딩이 아쉽고 폴딩이 좋으면 주행 성능이 아쉽습니다. 말씀드린 이 3대 폴딩 바이크라고 하는 자전거들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가지고 각각의 포지션을 알아볼게요. 브롬톤의 장점은 현존하는 폴딩 바이크 중에서 가장 작게 접히고 가장 완벽하게 접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행 성능에선 단점이 좀 드러나는데요. 16인치 치고는 주행 성능이나 안정성이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휠 사이즈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적인 브랜딩과 마케팅으로 가격군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격은 바뀌지만 22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 많은 옵션의 가격은 274만원입니다. 다음은 턴을 볼게요. 턴은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델들이 많은 만큼 가격대도 넓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두 가지는 100만원의 링크 D8 모델과 190만원의 버지 피1 0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이 턴의 스테디셀러인 만큼 가격뿐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턴의 가장 큰 장점은 폴딩바이크 같지 않은 단단한 프레임에서 나오는 주행 성능과 20인치 휠을 기반으로 한 넓은 휠 베이스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이러면 당연히 폴딩 사이즈도 커지게 되죠 그리고 버디를 말씀드리면 그래프가 어디 하나 뾰족한데가 없죠. 올라운드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폴딩 사이즈가 브롬톤 보단 크지만 브롬톤 다음으로 작은 자전거라고 하면 버디입니다. 버디는 메인 프레임에 경첩을 넣지 않고 포크와 리어 프레임을 스윙시켜서 접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그 고정부에 서스펜션을 넣어서 승차감까지 좋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구동계를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구동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롬톤 보다는 주행 성능이 좋지만 서스펜션과 18인치의 휠 사이즈 때문에 절대로 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과 GT 모델이 각각 226만원 277만원이라는 걸 보면 브롬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뭐 작은 휠 사이즈에는 관심은 많았지만 폴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버지를 사게 됐냐면 그냥 이 색깔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색을 처음 보자마자 와 여기다가 가죽 조금만 되면 쫄겠는데? 싶었어요 예상이 맞았죠 비인기 색상이라 더더욱더 끌렸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좋기도 하고 공감도 되지만 이제는 자전거를 몇번 사다보니 프레임만 보고 사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애초에 이 200만원이란 가격대가 뭐 합리적인 소비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거를 가심비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튕김에 출퇴근 차로 쓰지않시고 프론트랙을 걸고 이런 오피스백을 달고 다닙니다. 여기에 어반 헬멧을 쓰고 적당히 편하게 갇혀입고 도심의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타면 벨로시티즌으로서 엄청난 만족도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로시티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프랑스어로 자전거를 뜻하는 벨로와 영어로 도시인을 뜻하는 시티즌의 합성어인데 쉽게 풀면 자전거를 타는 도시인이 되겠죠. 현 시대에서 이동이라는 행위는 필수죠. 밥 먹으러 갈 때, 장보러 갈 때, 커피, 출퇴근 하물며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하러 갈 때도 우린 이동을 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서 이러한 이동거리를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는 도시인 을 벨로시티즌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자전거를 통한 이동은 제약이나 힘든 점도 많고 특히나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가 잘 보급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단점들이 더더욱 부각되지만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자전거를 타면서 얻는 재미만큼은 대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자전거를 타는거죠 국내에서 자전거 입지는 아실수없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식의 변화는 아직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주차나 보관이라든지 도로에서의 안전 확보같이 힘든 점들도 있지만 이런 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극복해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벨로시티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자전거 문화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전거도로에서보행자에게 비켜달라고 할땐 눈치를 보아야 하고 차도를 탈 때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철판 없이는 커피숍이나 식당같이 공공장소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제약들은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제약이나 이런 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하나의 취미를 고수하고 유지하는 게 쉬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야 그저 뭐 좋아하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감받기 힘들다는 점도 이해가 되고 비공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무대지기 마련입니다. 그 돈이면 야 요즘 시대가 이런 질문은 끝없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겠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나 건강 같은 뭐 이런 합리적인 것들로 답변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버디를 타면서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 자전거를 접어서 끌고 들어가고 마트 카트에 자전거를 실어서 장을 보고 그 장거리를 자전거에 실어서 다니다보니 벨로시티즌에 대한 자극이 생겨났고 이제는 그냥 재미있어서 탄다고 답합니다. 일이 쉬운걸 왜 이렇게 돌아서 왔나 싶죠.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게 최고의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비합리성이 있죠. 특히나 이런 고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보다 비싼 게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뭐 복장에 대한 제약도 있고 어쩔 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들은 오히려 저의 성취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주변의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성공해내고 무언가에 열정하는 제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개게있서 자전거는 삶의 만족도를 충족하고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고 훌륭한 수단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고치고 만지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일하는게 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벨로시티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이나 영상외에 자전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메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